따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떠라라라 떠라라라 떠라에라 떠라라라 떠라라라 떠라라라 떠라라 아침에 라라 떠라라라 떠라라라 떠라라라 떠 신기하게도 새벽 3시에 잠들었는데 편지 시간으로 결이도 여기는 저희 숙소에요 딥콘도핑 숙소고 자 결이야 여기가 어 보안이 되게 잘돼있어요 입구에서도 입구에서도 이제 경비원, 뭐, 경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 안전 분들이 다 체크를 하고 다른 차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리모컨 이제 방키가 이게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가드키가 그리고 우리 층 밖에 못 가요, 다른 층조차도 못 가고, 네, 그래서 뭐 보안은 되게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1층에든 이 라운드 드라이룸 이렇게 또 있고 공용으로 편의시설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층에 내려와서 그 산책도 할겸 간단히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 숙소를 잡은 게뭐 한국인들도 많이 오신다고는 하는데 아 콘도 전체가 수영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리조트화 되 있고, 아파트먼트가. 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콘도 전체가 수영장이고, 저기 센터 쪽, 구름다리 같은 거 보이죠? 저희가 피트니스 센터에요. 네. 정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어, 그래서 여기가 저희 첫 번째 숙소. 여기 한 2주 정도? 머무를 예정 이고요 <웃음> 샹마이에서는 저희 두군데 숙소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번째 숙소는 저희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간단히 둘러보면서 어, 콘도 디콘도 휑. 여기가 네 군데요 디콘도 핑그 다음에 림그 다음에 뭐지 아,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 수영장을 조금 더보여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하시니까 자 여기 앉으면 저희 숙소가 저렇게 보입니다 짜잔 따라라라따라라라짠 지은 것처럼 저렇게 보안 시크릿이 계속 돌아다녀요 되게 안전하고 풍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묵은 곳이 어, D거든요 D동 저희 제일 사이드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D동은 그리고 이렇게 A동을 가로질러서 입구 쪽으로 바로 가실 수 있고 여기가 A동쪽 라인으로 여기는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A동을 이렇게 질러오면 여기가 바로 이렇게 입구예요 출입구 출입구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입주자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입구 쪽에는 뭐 이런식으로 라운지도 있네요 그래서 수영장이 그냥 콘도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동처럼 D라인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고 어, 나무에 트리도 되어 있고 여기는 뭘까요? 어, 크리스마스 트리도 되어 있고 라운지 개념이네요. 이런식으로. 자자, 숙소는 상당히 깔끔해요. 좋아요. 우리가 루을 방은 자자 현실 집. 자 하루반에 현실방이 됐습니다 좌측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소파 TV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침실이 있고 바로 바깥으로 이렇게 수영장이 보이죠 수영장이 보이고 그리고 꾸결 음. <웃음> 나오면 좌측에 냉장고 그리고 싱크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 베란다에는 세탁기 세탁기도 있고 뭐 웬만한 거는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자,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샤워실과 분리가 되어 있고 뭐 샤워에 한달살이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 샤워 꼭 챙겨야 되는거 아시죠? 저희도 도착한 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거 보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네, 엄청 새카마죠 그래서 지금 딱뭐 3인이 생활하기에는 딱 적당해요 베드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거실이 있고 다음에 이렇게 침실이 있고 네자 여기서 한달 동안 아니 여기서 제가 샹마에서 두 번째 숙소로 또 한번 이동을 하거든요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이야